얼어가겠 됐다! 됐 <목시> 가는 쪽으로 다 서면 다가 계속 계속 아 아, 음. 토르박스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다 크룩스맨이눈 가리고 제2투 성공하면 제작비 지원할게요 단한 번에 훗그 <목시> 정도쯤이야 크로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던 그런 컨텐츠로 한번 찍어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랑 가드랑 5대5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 오늘 한번 그거를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저희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키는 174 몸무게는 84이현민입니다 박상원입니다 키는 180, 몸무게는 90kg입니다. 한주작입니다. 키는 172, 몸무게는 75kg입니다. 으띠고요. 키는 173, 몸무게는 67kg입니다. 유튜버 테크니컬 김입니다. 키는 179고, 몸무게는 72kg입니다. 저는 민성주고요. 2m에 110kg 나갑니다. 최양산이고 193에 95kg입니다. 김강원이고 2.5m에 115kg입니다. 전상용입니다. 195에 120kg입니다. 김일두입니다. 196에 110kg입니다. 장재석입니다. 2 m 4에 110kg입니다. 오늘 그 센터팀의 코치를 맞춰주신 장재선 선수고요 그리고 가드팀의 코치는 크로스맨인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가드팀이 이길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멤버가 살발해요 네, 장재선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왜왜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센터팀이 이길 것 같았어요 그냥 그냥 느낌이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츠고! 의성씨가 여기 1번 볼 가는 쪽으로 그냥 계속 다 따라다닌다 <웃음> 볼 가는 쪽으로만 <웃음> 여기 핸들러한테 네, 네 핸들러한테 <웃음> 좋다 좋다 우리 여기 내면 여기만 못 들어오게 오케이, 막으면 돼 좋다 좋다 슛을 주는 걸로 슛 들어가는 건 오케이 이게 로, 이게 로, 문제가 리바운드 어때요? 리바운드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어, 그래서 <웃음> 이렇게 하고 공격은 일단 일단 알아서 좀 깨부셔주세요 로우 포스트 공 잡으면 저거 뭐예요? 로우 포스트하면 그냥 좀. 좀 쉬세요. 아, 네, 그때, 좀 쉬세요. 아, <웃음> 그때, <좀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그때 좀 쉬어야 돼. 네, 어. 오, 아. 쟤네가, 쟤네가 요렇게 4명이 좁혀쓰고, 저 경찰관 있지. 쟤가 세, 5만, 3만 데다 돌아다니는 수비야. 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네, 우리는 어. 그냥 거기에 말리지 말고, 툭 미스매치 하다가 등대고 들어가서, 헬프 안 오면, 어, 그냥 달구떡. 이런 수비를 하면, 한 사람만 결국 맛이 간다는 얘기야. 우리도 너무, 너무 많이, 많이 나가지 마요. 왜냐면, 큰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쏘기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돌파를 막자고 네. 차라리 슛을 줍시다 얼마나 돌아가겠어 붙어 붙어 오케이. 오케이. 달라부터 달라붙어. m n 그렇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인재인 많죠? 웃음> 와, 너무 커. m 너무 커 너무 커. 와. 트랩 때까지 네. 야 잡아! <웃음> 없어 많이 쳤어 <샀어. 웃음> 아. 해줘야 돼, 택팀! 와, 크다, 커, 커! 24초.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택팀! 오케이, 타임! 저는 진짜 한 점점. 골, 한 골도 안 먹힐 줄 알았거든요. 슛 쏘는 사람은 나가야 될 같아. 얘네 밖에서 슛만 쏘는 거야. 아, 3점만 아, 못 쏘야 3점은 어떻게 안에 한명더 들어와야 돼. 내가 돌아보냐, 한명 들어가고. 야,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웃음> 지금 작전 괜찮아요 이렇게? 좀만 네. 더, 좀만 더? 네. 저희는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 어. 와. 그래. 좀 오케이 화이팅화이팅화이팅 네. 오케이, 오케이 계속 이렇게. 네. 자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하나, 둘 셋. 오케 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와와와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스킨 선수 들볼때팔꿈치치 같이 콜 찍었네. <목소리> 저저 경찰 분이 국면 박수인데. <목소리> 저희 3점 맞고. 이렇게 한번해보죠 이렇게 패스패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골 밑에, 골밑그서 이렇게 패스러그래그래그래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오케이. 러면이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좋다. 그러면. 그러면. 그러오그이아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와. 스 됐어! 게위파울됐파울어 됐어! 됐 파울에! 됐어! 됐어! 됐어! 디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거어떻어뚫어 와! 우안 아, 돼. 안 돼. 반대로, 얘기해봐, 반대로. 얘기해 봐. 반대로. 라고 이제 나이스 리바운 침착하게. 그렇지. 근데 여기서 지 어떻게 막아 이거를 그러니까 그랬잖아 이정도렛패스때 너무 안 아니, 나갔습니다 그 소리예요, 어. 아니 이거 자레이드 됐어 최소 이거 야이렇 아니 들어갔는데 데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건 아니야 아, 이거 나갔어 카메라 봐위세명나와태하고 성훈이랑 현미랑 남아있고 네. 둘이서 좀막 네, 네, 네. 앞에서 다녀봐. 리커버리 갈게요, 어, 계속 들어가 계속, 네. 계속 들어가 네. 더블 팀으로자 네. 아, 아, 붙어봐 붙어봐 붙어 봐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김일도 너무 잘해 성나 <웃음> 하나 해야 된다, 준혁아 하나 해줘야 돼! 하나 해줘야 돼! <웃음> 됐어! 잘했어 <웃음> 아니 이거 어떤 작전이길래 이렇게 뻑박하죠 <웃음> <웃음> 됐어! 이때 형님이 제가 포털로 왔어. 경복꽃 출수니이잘안다다다다으로들어가요야이안 <웃음> <웃음> <잡았다>, <웃음> 들어가라고 너. 말을 안 들어! 투자 투아축구해요 지금 축하로 받있습니다 안에 한명더 더 들어와야 돼. <웃음> 내안들님이들어가려면 <해야. 더. 웃음> 들어가야지 말을 한번안들어 계속 이렇게 보스 이거 소문이 있어. 우리 점 우리, 우리 개밖에 안 쳤어. 나 하나 일점 하나 아, 개 사서 한. 개. 제가 들어 들어가서 한번못 네. 아, 했는데. 나 배웅 못 시켜. 삼은더 맞으면 안 될까? 시작은 삼점은 토 우리는 작전이 필요 없어. 그냥 맨투맨 하 주면 될것 같아요. 가운드 패스 든지 가운드 패스 지자 막내 하나 둘셋파이팅배웠습다누굴요 전상용을 괜찮겠어요? 맨투맨 하나 합시다. 맨투맨 일단은 그렇게. 강원 선배, 이두 선배. 아니 뭐가 문제냐고. 네가 뭐 <웃음> 네가 못뭐 먹을 거 같아. 네가 못 먹을 거 같게. 조 내가 막았어. 괜찮겠어? 막아 보니까 할수 있겠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이이 그럼 매 어. 오케이. 아이저. 자, 30점 남았어. 30점. 자, 하나, 둘, 셋. 에이! 와! 오, 역시 이영미. 저희잡는 바운드 패스. <웃음> <웃음> 봐라, 이제 바운드 패스. <웃음> 슈손타면 나 위로! 슈손타면 나 나가라, 나가라, 슈손타면 만나가줘나가나가줘슈미타미나가들어가들어가 예, 그렇지. 면 나가라, 슈 그렇지! 한번나가 a n g 은 o 한지 얼마 안 됐어 Polchiker, t 백 e 백 eh? Becco, Becco, 매치. 매치 o Becco, Becco, Becci, Becci, 도 e c c i b e 주자가 좀 이렇게 흔들어줘 네, 어. 한번 들어가서.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 차례포, 뭐, 그게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지금 이러다 질수도 없어. 근데 쟤 지금 슛 들어서 4명이 서못 잡아. 내가 봤을 때쟤 지금 슛간 여서 뭐~ 우 막아봐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웃음> <웃음> 박빡해게 좋지. 좋지. 가지고 논다, 가지고 놀아! 오, 오, 우회! 우회! 우회! 우회! 우회! 우회! 우 他得一，他得一。 해줘 다, 다, 빠르네. 다. 수비해야 돼 지금 수비 수비가, 지금. 아 이거 잡잖아 현민 형이 지금 아예 감 잡은 거지현민 형은 현민은 형이랑 훈이만 막으면 돼뭐다 들어가 그거다 들어가 아, 성수자 빨리, 빨리 패코스에서 지역 방어 대, 대세에 갖추자 발전 후면 자 발전 후면 끄자 구멍 아, 음. 때리면 안돼 때리면 안돼때어요 멈출려고 아불안어아 불렀어 아 그냥 내가 못 잡을 거면 쳐 자, 5점 나왔어, 5점! 아, 자, 타이밍볼 네. 안에 들어가잖아. 안에 들어가면 다섯 명다 간다. 다섯 다 명이 다다 다. 그러니까 볼 가는 쪽으로 다섯 명다 가. 계속, 계속. 다가서, 다가서 왔었패스는데안 보였어. 아, 지금 5점 남았는데 우리 예. 1 0점이 아니고 아, 60점이 끝 그래. 2명이랑 내가 가면 넘겨주니까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가드들이 용병한테 이렇게 넘겨주기만 응. 하면 되지. 자, 준비! 자, GO! 저 점수 잡히면 안 돼. 나이스 아예 없어. 아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그 오라우 타고 준혁이가 제, 제 끼고 나와서 제 끼고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걸로 재석이가 이거 한 번만큼은 조금 다다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아, 그리고 한번막마드리블칠때 떨어지다가 볼을 딱 잡으면 그때 살짝만 나가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벗어나도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떨어지다가 볼 잡으면 딱 붙어줘. 그래. 너무 스피만가빠니까 아, 아, 그렇지? 아, 네. 그리고 지금 막우리 데리고 노는 거 자, 재미들려가지고 바 쓰잖아 도쿄! 굿니다니다니다 한 게임 더 하는데요. 1대1인데 5대5. 빅맨 마지막. 대. 빅맨데 대 가드. 대. 빅맨데 대 가드. 어서 해도 돼요. 자, 빅맨데 가드 한판 할게요. 1대1.